볼트볼 젤리볼, 볼트볼 젤리볼 <웃음> 음 신난다 초코거자 우유를 부어주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음 야너뭐 먹냐? 우와 맛있겠다 뭐야? 위니비니? 볼트볼 새로 나왔나보네? 야 이거 아이스크림에 꽂아먹어도 맛있겠다. 오 그렇게 <웃음> 먹어도 되겠다. 여우 쌉 프리키? 어텔라다텔라 왔어? 텔라 누나네. 어나 왔어 뭐하고 있어? 어나 아이스크림에 몰트볼 꽂아먹게. <웃음> 와우, that sounds great. 사운드 그레이지? 아, 이거 내 건데. 이게 왜 니꺼야, 네 내꺼지.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닙니다. 오마이비키 채널 보고 보내주신 겁니다. 물건만 협찬. 아이스크림에 넣으면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지? 해보자. 좋지요. 짜잔. 우와, 너무 예쁘다. 포장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맞아, 예쁘다. 이거 버리지 말고 나중에 사진 찍을 때또 써야지. 그럼 좋겠다. 와, 다 먹지 말고 내것 남겨놔라. 알겠어. 태권도 하고 가냐? 어, 나 태권도 갔다 올게. 다 먹지 말고 남겨. 나 간다. 어 그래, 가라. 다 먹어야지. 키키키키비 이 아이스크림에 몰트볼을 꽂을 거예요 옛날에 아이스크림에 홈런볼 꽂았던 거 기억하죠? 그것처럼 몰트볼을 꽂으면 더 맛있을 거야? <웃음> 맛있겠다! 기대돼! 해보자! 이건 초코맛 몰트볼 이건 딸기맛 몰트볼 그리고 이건 무슨 맛인 줄 알아? 음... 민트초코? 어! 민트초코 몰트볼! <웃음> 우와! 와우, 나 민트 초코 좋아? 오? 음, I love it. 오, 러브 할 정도로, 사랑할 정도로 좋아? <웃음> 나는 이 딸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오, 먹을까? 엄청, 엄청 맛있어. 엄청 딸기 맛이 엄청 나. 우와, 엄청 사랑스러운 맛. 오, 예쁘다. 아이스크림 막나 이거 한 번도 처음 먹어봤는데 우와 상큼한 냄새 이거 시럽 때문에 더 냄새나는 거 같아 먹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예쁜 몰트볼을 꽂기 전까지는 참을 거야 딸기 맛이니까 딸기 맛 몰트볼을 꽂아주고 오 우와 아 근데 이것도 좋은데 초코도 꽂아줄까? 중간중간? 중간중간 초코도 꽂고 딸기도 같이 꽂고 민트도 꽂아주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근데 이게 구슬이 돌아가면서 잘안 되는 것 같아 어 이렇게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깊게 기... 꽂아줘야 돼아 이게 너무 쉽게 꽂아진다 문제는 문제 아니야 아, 나 딸기만 꽂는 게더 낫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딸기만 꽂아볼게요 딸기만 꽂아서. <웃음> 오, 오, 오. <웃음> 해, 재밌다. 아? 재밌다. 크크크. <웃음> 오, 오. 완성! 다 했다. <웃음> 맛있겠다. 나도 꽂을 거야. 맞 좋다. 아, 설라가 같이 있었어야 됐는데. 맞아. 설라왜안 와? 오늘 설라 뭐다? 엄마랑 같이 마트인가? 마트 갔대. 아, 나도 마트. 가고 싶다. 마트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나다 만들었어. 짜잔! 뭐지? 오, 예쁘다. 나도 다 만들었어. 완성! 이거 이쁘니까 셀카 찍고 와, 이거 맛은 어떨까? 당연히 맛있겠지? 당연히 맛있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오. 돌볼이랑 아이스크림. 음! 스크림, 딸기 p t o 딸 s watching my diamond. I know you want to take me. t i g e r 음. <웃음> <웃음> 몰트볼 겉표지 설명에 우유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그려져 있는데 이게 우유 아이스크림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먹으니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아이스크림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게 붙어있는 게 조금 힘드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웃음> 아. 음 너무 잘 떨어져 예쁘고 맛있기만 해 예쁘고 맛있으면 됐지 너무 맛있다 과자 아닌 크리스피해서 너무 좋아 <웃음> 바삭바삭하다 뭐 그런 말이지 응 맞아 오, 오바키 영어 잘해 Hey hey I can sp speak English very well. <웃음> that's good, that's good. <웃음> <웃음> 맛있다. 다행히 리오니 것도 남겨놨네. 아이스크림에 몰트볼 꽂아서 먹기. 돼! <웃음>